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위험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네, 바로 USB 케이블인데요 USB 케이블을 비싼 걸로 교체했을 때 어, 소리의 차이가 있느냐 음질이 정말 좋아지느냐에 대해서 항상 뭐 나올 때마다 뜨거운 감자기도 하고 뭐 논란의 중심 그 다음에 오디오 커뮤니티에 올라올 때마다 그 커뮤니티 내에서 서로 막 멱살잡이하고 아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랑 같이 들어보고 비교해보고 정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4가지 종류의 USB 케이블인데요 먼저 하나는 만원 미만으로 살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그런 USB 케이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만원 초반대의 USB 케이블 와 USB 케이블인데 10만원 넘어가고 이러면 그때부터도 이 USB 케이블 상당히 비싼 거예요 그 다음은 훨씬 비싼 거 30만원 후반대 거의 뭐 40만원에 육박하는 USB 케이블 야 엄청나죠? USB 케이블 하나에 40만원이면 <웃음> 엄청난건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100만원짜리 무려 100만원짜리 USB 케이블 USB 케이블이 100만원짜리가 있다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주 엄청나죠? 100만원짜리 USB 케이블이라니 아무튼 오늘 이거 네가지를 제가 비교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다 무슨 제품이다 라고 알려드리지 않고 A, B, C, D로만 구분해서 한번 같이 들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차이를 구별해낼 수있다 어떤 게 가장 비싼 케이블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맞춰 보시는 거예요. 네, 자신의 길을 아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실험을 위해서 이 재생기기와 녹음기기 두 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기기에서는 USB 케이블만 바꿔가면서 똑같은 음원을 이렇게 재생을 했고 그 다음에 녹음기기에서는 계속 똑같은 환경으로 이 재생된 음원을 쏴서 녹음을 받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ABCD는 이 녹음된 음원을 들려드린 건데, 만약에 USB 케이블 때문에 정말 소리가 바뀐다면, 이 녹음된 소스에서 확인을 좀할수 있을 테니까, 아주 더 정밀한 결과는 뭐 다양한 음원을 틀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노이즈, 프리퀀시,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지, 어, 이건 정말 바뀐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뭐 러프한 상태로 저희가 그냥 들어보면서, 어, 진짜 뭐 차이가 좀 있네, 없네 정도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실험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준비한 것 중에 가장 이제 저가의 케이블은 이 막선입니다. 막선. 일반적으로 그냥 볼수 있는 USB 케이블인데 노이즈 필터. 노이즈필터가 이쪽에도 달려있고 이 반대편에도 하나 더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막선보다는 뭐 조금 더 신경을 쓴것 같아요 아마 3,000원, 5,000원 정도에 이제 구매하는 USB 케이블보다는 뭐 조금 더 비싼 뭐한 만원, 15,000원 이 정도 케이블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뭐 언제, 어디서 이렇게 샀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뭐 작업실에 굴러다니는 것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신경을 쓴 듯한 그런 걸 골라서 실험에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 10만원 초반대의 USB 케이블 입니다. 대만제 케이블이고 네, MPS라는 회사에서 나온 케이블입니다 아, USB 케이블이 10만원 정도 한다 그래도 어, 이거 사실 싼 가격은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뭐 10만원을 투자해서 뭐 음질이 향상이 조금 있다거나 소리가 변한다면 그렇게 뭐 아주 못해볼 만한 그런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만제 케이블 좀 우습게 보시면 안됩니다 대만이나 뭐 러시아 이런 쪽에서 만드는 케이블들이 굉장히 퀄리티 좋고 고가의 하이파이 오디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정받고 있는 회사들이 꽤 있는데 이 MPS라는 회사도 어, 어, 꽤 케이블 쪽으로는 많이 평가가 좋은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그 다음 이거 30만원 후반대 거의 40만원이라고 보셔도 돼요 40만원의 USB 케이블 이거 어쿠스틱 리바이브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어, 벌써 뭔가 40만원이니까 때깔이 좀 다르긴 다릅니다 야, 지금부터 이제 좀 위험해지죠 특히 유부남 여러분들 아이고 40만원이면 그냥 이어폰이나 헤드폰이라고 해도 아이고 아내분들한테 이렇게 걸리면 아막 등짝 맞을 수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심지어 USB 케이블이라니 무슨 USB 케이블을 40만 원을 주고 USB 케이블로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어쿠스틱 리바이브라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뭐 케이블들 막 이런 것들 뭐 뻑하면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멀티탭들도 되게 비싸요. 근데 하이파이 오디오에서는 아 그냥 뭐 가성비가 좋은 케이블이다. 하이파이 오디오 시장 은좀 이제 고가의 시장으로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 어쿠스틱 리바이브 정도 돼도 그냥 뭐 가성비 좋은 뭐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나 봅니다. 지금 이 USB USB 케이블은 특이하게 어 데이터 부분과 전원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디지털 오디오에서 어차피 신호가 0과 1로 전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뭐 에러가 생기더라도 다 에러 보정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디지털 신호는 절대 케이블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물론 그 얘기는 맞습니다 이 신호 자체가 뭔가 변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오디오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 굉장히 민감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데이터 신호 이외에도 전원 신호가 같이 가면서 거기서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유입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자체가 또 안테나 역할을 해서 그런 전자파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꼭 같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노이즈들이 또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0과 1, 이 디지털 신호를 좀 구분 못할 만큼의 에러들이 생기기도 하고 디지털 신호가 도달하는 그런 속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조금의 음질 차이, 소리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오디오라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좀 민감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어쿠스티니바이브 케이블에서는 데이터 신호와 전원 신호를 이렇게 분리해서 그런 상황들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0만원짜리 usb 케이블입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usb 케이블이 100만원이나 하는지 단자가 금이에요 금할 아, 말을 잃게 만드네요 이 100만원짜리 케이블은 체르노프라는 회사 러시아 회사인데요 어, 하이파이 오디오 쪽에서도 굉장히 좀 유명하고 신뢰도가 되게 높은 회사입니다 대만 러시아 이쪽이 케이블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은 것들 많고요 러시아 제품들 보면 음향기기 쪽으로 그 옛날 제품들 뭐 마이크 프리앰프라던가 뭐 마이크라던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되게 막 믿을 수 없는 퀄리티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체르노프 러시아제 체르노프 케이블도 굉장히 좀 유명한 케이블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체르노프라는 회사에서 나온 레퍼런스라는 라인업의 usb 케이블입니다 그 usb 케이블 라인업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고 고가의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정답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맞추셨나요? 어떤 게 100만 원짜리인지 저도 사실 이거 실험하면서 이렇게 A/B 테스트했을 때잘복맞췄어요 자, 제가 이 실험을 하면서 느꼈던 놀라운 점은 막선 나쁘지 않았다는 거. 노이즈 필터가 이렇게 양쪽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 어, 막선 이거 생각보다 되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음, 사실 제가 이거 비교를 한게4 가지 케이블만 한건 아니고 총7 가지 케이블을 비교를 했어요. 지금 여기 제가 공개하지 않았던 나머지 3 가지 케이블도 다 10만 원에서 뭐 20만 원뭐 정도. 되는 그런 usb 케이블 이었는데 막선이 좀더 나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일부러 여기 방송에는 내보내지 않고 네가지만 올려서 지금 비교를 해본 겁니다 좀 좋은 모니터 시스템으로 들었을 때는 어뭐 그래도 100만원짜리 체로프 케이블이 좋기는 진짜 좋더라고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뭐 스피커라든가 뭐 소스 기기를 바꾼 것만큼의 그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듯이 밸런스라는 게 중요하니까 스피커 시스템이 좀 많이 좋아진 경우에는 USB 케이블을 바꾼 거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 시스템 자체가 뭐 이렇게 별로 높지 않은데 뭐 케이블만 되게 좋은 걸로 바꿨다고 해서 그렇게 뭐 크게 피부로 와닿을 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방송을 촬영하면서 괜한 짓을 한거 아닌가 지옥 불에 발을 담근 거 아닌가 마음이 부담스럽고 음,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예,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어, 되게 작은 차이지만 체감 정도는 굉장히 크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조금씩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좀 넓은 마음으로 뭐 댓글에서 얼굴 붉히고 멱살 잡고 뭐 이런 일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뭐 프로듀서 DK 채널에서도 처음부터 악플바지로 고용이 됐던 거였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또 재밌는 논란거리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비였습니다 노예 노예 노예 노예 하총의 하총 같은 <웃음> 그런 느낌인거 <웃음> 누가 봐도 박선이다이거어그럼박선이 응. 누가 봐도 제일 안 좋게 나와야 되는데 결과는 알수 없어 우리 미리 짐작하지 말자 박선이 제일 좋게 나올 수도 있잖아 구경할 때 누가 이거 중요할 때 뭉치는 거내 믹스가 그랬어 아 이거 믹스라고요? <웃음> 어. <웃음> 미안해 새끼 <웃음> 미안, 미안하다고 <웃음> 뭔가 와. 아까의 뒤 소리가 어 고급지진 않아 좀싼 소리야. 그지 그 나만 그래. 그런 거아니지 그러니까 좁고 하이가 세네. 어. 아씨 나 어떡하지? <웃음> 영상 나오기 전에 봐라. <웃음>